제가 그만둔 이유요? 저는 최악의 데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키입니다 키키 오늘도 저와 만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? 왜 방송국 PD를 그만뒀을끼? 생각보다 더 많이 궁금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는 첫 번째로 내가 이걸 왜 그만뒀지 이해하는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내 스킨 레빙 세디 31살이죠 귀엽고 깜찍하게 31살 아. 동안 초등학교 6년, 중학교 3년, 고등학교 3년, 대학교 뭐 4에서 뭐 6년까지도 항상 끝이 정해져 있는 끝과 새로운 시작이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타임라인을 살잖아요. 근데 사회생활 어떻죠? 제가 끝을 내기 전에는 잘 끝이 나지 않습니다. 끝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진짜 신중하게 진로를 정하고 준비하게 되잖아요 준비 과정까지 5년을 투자했던 직업이었어요 제 미래라고 생각했던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더 진지했고 더 열정적이었고 더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음.. 굉장히 일찍 제가 자발적으로 끝을 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랑 굳이 막 비교하게 돼가지고 그만둔 게뭐 잘못한 건 사실 아닌데 컴플렉스 같던 적도 있었고 뭐 약점 같아 보이기도 했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거를 내가 이걸 왜 그만뒀지? 라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. 그리고 그게 시시각각 그 이유가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. 제 경험들이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좀더 깊은 해석이 붙어지고 이런 거더 이해하기도 해, 해가지고 이거를 먼저 제가 저이것 때문에 그만뒀어요. 라고 딱 선언해버리는 것 같아서 좀 신중하게 되더라고요. 또두 번째.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미 나오는 순간부터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. 제 과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하는데 제대로 된 기억을 제가 할수 있을까? 현재 내가 과거의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적절한가?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참고했던 게제 일기입니다 어,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일기를 보면서 저 놀랄 어요 어?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랑 또 다른 거예요 그니까 이거 봐 인간은 약간 망각의 동물이라서 아더 좋게 기억이 남으면 좋죠 근데 바위에 조금 다르게 기억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장을 보면서 다시 되생기는질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올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도 자주 만나고 좋아 하는 선배들, 동료분들, 제작진분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가지고 아는형님 보면서 막 깔깔깔깔 웃고 막 힘을 받으면서 하는데 제가 막 무턱대고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근무환경이 빡세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일축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자극적일 수는 있었겠죠 근데 지금 그 환경에 계시는 분들께 괜히 팩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몇번 찍고 지우기를 또반복하기됐고요그 끝에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는 거니까 정말 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신 만큼 다 말씀드려 보고 싶어서 시리즈로 한번 연재를 해볼까요 키키는 왜 방송국 비디를그만뒀을까 알림 설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이 1탄이죠? 일탄 1탄, 퇴사 메커니즘 가시죠 처음에는 입사할 때 허, 무슨 생각만 있겠어요? 다니고 싶은 생각만 있습니다 다니고 싶고 기여하고 싶은 생각만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런데 다니면서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으로 힘드네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프로그램이 되면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요 회사가 어떻게 나갈 건지 걱정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? 어 내가 정말 잘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있다라는 거를 느끼는 시점에 와요 이게 바로 무슨 마음이냐면 다니기 싫은 마음이에요 <웃음> 다니기 싫은 마음이 있다는 자체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굉장히 놀라지만 그게 굉장히 빠르게 커갑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아무리 커져 봤자 난 다니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으니까 이거는 사실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냥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거겠지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거의 비슷하게 커질 때가 와요 그럼 내 깜짝 놀라지 야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어번 해가지고 1년 반 동안 준비해 가지고 온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죠? 떼기 이러면서 그냥 그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갑자기 중무장 합니다 이거를 나왔을 때 네가 잃을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 돈, 사람들의 시선, 동료의 시선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저를 압박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잃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거나 돈을 벌거나 이런 것들 막. 내가 섣불리 막아 일을 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다녀야 될 이유로 바뀌어서 저를 압박을 해요 이거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다니기 싫은 마음 그냥 그저 그냥 감정일 뿐인 이 마음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무찌르지 못합니다 근데 근데 감정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다니기 싫은 마음도 점점 커가면서 결국에는 얘도 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또 돼버려요 미래를 생각하는 어떤 논리적인 이유건 간에 내 순간순간들이 괴로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은 내 인생에 허용될 수 없어 해가지고 그게 그 자체가 또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켜봐요 어쨌든 소중한 걸 얻을 수 있어도 잃을 게 있으니까 굉장히 두렵거든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톡 하는 계기가 생겨서 이러고 막 바로 그만두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걸려서 행동을 개시했어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요 정말 입을 발발 떨면서 말하죠 아저 그만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, 회사에서는 상담과 상담을 통해서 회유도 하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시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가요. 저는 한달반 정도 계속 팀에서 일하면서 팀 MT도 가면서 <웃음> 할거다 하고 그만뒀던 것 같습니다. 음. 저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만두고 싶어 했을까요? 그리고 이게 최악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라 그것과는 또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? 이 시리즈 다 보시면 아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일단은 이걸 이해하시려면 PD라는 직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가시죠!